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재형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가드보우 시리즈의 주인공 크레토스입니다 지난번 1만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로 받고 싶은 캐릭터와 관련해 좋은 사연을 써주신 분을 딱한명 뽑았는데요 구독자 이재엄님께서 크레토스를 통해 함께 가족애를 알아간다는 내용에 뜻깊은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작품에서 가도보포에서 God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담고 싶어서 형한테 플스4를 빌려서 열심히 플레이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던 크레토스는 신한테 복수를 꿈꾸는 잔혹한 야만전사의 느낌이 강했는데 게임 속에서 나이를 먹어 비교적 점잖해지고 엄격하긴 해도 아들이 자신과는 같은 과오를 밟지 않길 바라며 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럼 감상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직접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감정을 담으려면 그 말한 계획 또한 있어야겠죠? 작업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회로 설계입니다 크레토스가 빛날 곳이 대머리 외엔 어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하게 크레토스의 무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내부에 LED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처음부터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포인트가 있다면 크레토스의 의상을 위한 추가적인 부자재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본 회로를 만드는 건데요 배터리, 스위치, 충전단자, DC컨버터를 연결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기본 회로들은 전선이 다리를 통해 뼈대를 타고 올라가도록 감아줍니다 이번에 LED가 들어갈 부분은 양쪽 무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감아 올라가는 전선들은 바로 팔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무기는 가도보 포 4를 대표하는 무기인 리바이어던 도쿄와 이전 시리즈를 대표하는 혼돈의 블레이드 이렇게 두 개인데요 두 개의 무기 색이 한색과 난색으로 대비가 잘 돼서 이번 작품에 다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기 넘치는 젊은 시절과 차분해져 어린이 된 시기를 각각 대표하는 상징적인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실히 대조가 되도록 모두 다 넣었습니다 다음은 빛을 은은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LED 전체에 글루건을 바릅니다 글루건을 바를 때 무기의 모양에 알맞게 조형해서 발라주면 이후에 무기를 만들 때 빛이 무기 모양대로 퍼져 전체가 빛이 납니다 만약 무기에 룬 같은 걸 새겼을 때 어디는 빛이 덜 나고 그러면 크레토스도 불량품이라고 안 쓰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글루건을 조형할 때 화상 조심하세요 손가락에 화상 입으면 물집 때문에 물건을 못 잡습니다 여튼 이렇게 모든 부분을 글루건으로 채워주면 조형 설치는 끝입니다 다음은 크레토스의 체형을 만들 차례입니다. 크레토스가 비록 나이를 먹긴 했지만 이레벨도 왕년에 신들이 썰어지기면서 잘 나갔던 전사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도 탄탄한 근육은 남아 있죠. 하지만 여태 만든 과장된 캐릭터의 근육 느낌보다는 현역 시절에 보디빌딩 좀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지방이 약간 늘은 그런 실제 있을 법한 몸매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 비율에 가까운 몸매를 다 만들고 나면 이 위에 피부도 발라야겠죠. 클레이를 크레토스의 피부색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근육의 굴곡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아주 얇게 밀어 주세요. 이때 손으로만 밀면 손자국 같은 게 많이 남아서 피부 표면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나 바셀린을 바르면서 해주면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비교적 쉽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피부에 이어서 머리도 해야죠 머리는 맨 처음에 두개골 모양에 맞춰서 대략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의 위치를 잡은 뒤에 세세한 얼굴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이때도 물이나 바셀린을 표면에 뿌려주면서 만들면 아주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동자를 붙인 다음에 단조로운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 색조화장을 발라줍니다 그렇다고 머리에만 바르진 마세요 상체도 똑같은 피부입니다 똑같이 화장을 안 발라주면 애써 만든 저 근육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가도브어 4의 모습에 맞게 덥수룩한 턱수염을 만들건데요 이런식으로 덩어리들을 여러개 붙이면서 도구로 털같은 질감만 내주면 정말 손쉽고 간단하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색조화장이 잘고정될수 있도록 전신에 픽사티브만 뿌려주면 끝입니다 아... 험상궂은저 얼굴부터 일단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 이런 크레토스를 살려줄 요소들을 만들러 가보죠 이제 2단계 세부 모델링의 시간입니다 먼저 얇게 편 클레이를 양쪽 다리에 감싸주도록 하면서 바지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옷주름을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옷이든 뭐든 더 들어가기 전에 크레토스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문신을 그려줍니다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해서 왼쪽 몸과 그리고 두상을 가로지르는 문신들을 디테일하게 잘 새겨줍니다 다음은 부츠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발을 감싸는 신발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지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클레이를 얇게 펴서 다리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츠가 끝이긴 한데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죠 이름하여 인조가죽 보통 가구 제조에 많이 쓰이지만 진짜 장인은 이런 건 개나 주는 법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길게 잘라서 부츠에 감싸주기만 해도 북방의 향기가 나는 바이킹 부츠가 손쉽게 완성되죠 더구나 가죽 질감도 나니까 작품의 퀄리티가 한층 상승되고요 무릎에도 가죽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인조가죽이 아니라 클레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들기엔 모양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는 이렇게 번갈아 섰어야 뭔가 과하지 않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 치마도 로마식 치마처럼 가닥으로 여러 개 붙여주고 그 위로 클레이로 누더기 같은 치마도 만들어 한 바퀴 둘러줍니다. 여기에 복대 같은 부분은 장식도 여러 개 넣으면 지금 할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반신에 남은 장식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재료 인조 모피입니다. 원래라면 털이 들어가는 부분은 클레이로 모양을 내겠지만 이런 거친 바이킹 스타일의 디자인을 클레이로만 떼우는 것은 정말 크나큰 실리입니다 그러니 이 복슬복슬한 모피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끼지 말고 가득 붙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촉감이 보드라워서 작업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피 위로 바이킹 스타일을 맞게 가죽으로 만든 띠를 써야죠 이렇게 가죽과 모피를 번갈아서 써가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감싸는 방어구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가죽이 많이 들어가니까 색감이 다채롭도록 가죽은 색이 다른 것들을 여러 개 구비해놓으면 좋습니다 아까 못했던 하반신도 마저 해볼까요? 허리띠를 만들건데 위아래로 두개 있습니다 위의 허리띠는 복대를 감싸고 있고 아래 허리띠는 골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위에 허리띠는 버클 형식의 허리띠로 만들면 되는데, 아래쪽 허리띠는 길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인 부분은 옛날에 취미로 팔찌를 만들고 남은 서지컬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자, 서지컬 스틸이 무엇이냐 하면, 끈이 귀걸이 달려있는 원형 금속고리 있죠? 그것의 주 원료인데, 동대문에서는 그냥 그 고리 자체를 간편하게 서지컬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이렇게 허리띠를 이어주고 나면, 왼쪽 부분에 벨트 문장도 박아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깨도 마무리해야죠. 마지막 어깨 갑옷은 클레이로 만들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표면을 도구로 갈라준 다음에, 테두리를 한 바퀴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부자재랑 섞어서 쓰다 보니까 꽤 난이도가 쉬웠지 않나요? 아직 팔도 남아 있긴 한데 할 일이 좀 남았으니 팔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무기를 해보죠. 먼저 무기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갈색 클레이를 사용해 감싸고 빛나는 도끼 부분은 클레이로 덮은 다음에 빛나는 룬문자를 도구로 긁어내서 표현해야죠. 사실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닌데 만들면서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클레이를 너무 두껍게 붙이면 문양 만들기 드럽게 힘들다는 거예요. 빛이 잘 보이려면 깊게 파야 하는데 깊게 파면 또안 예쁘고 너무 얇게 파면 불빛이 안 나오니까 망할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양 따라 3D펜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문양을 냈는데 이 방법 쓰지 마세요 룸문양이 정말 못 빠질 정도로 지저분해집니다 보시면 문양이 초등학생 닥서 마냥 오돌토돌하게 삐뚤어진 게 보이나요? 저는 직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높이 차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똑같이 다 떼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자 이제 3트째입니다 여기서 또 실패하면 저는 제손을 높이 치켜들고 제 머리를 때릴 거예요 과거에 뻘짓을 교훈 삼아서 이번엔 좀 얇게 붙인 다음에 문양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아까보다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진작에 이랬으면 시간 안 날리고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뚜렷하게 잘 나오는 문양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긴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도끼 장식을 붙이면서 도끼를 마무리하고 반대쪽 혼돈의 블레이드도 도끼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건데 이게 원본에서는 색이 불타는 색이 나오니까 먼저 LED가 나오는 부분은 불같은 색으로 도색하고 이유는 도끼와 같은 방법으로 틈새에서 나오는 빛을 도구로 긁어주면 무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아 물론 칼에 들어가는 장식들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팔을 안 했잖아요? 양손에 무기가 쥐어진 지금이야말로 팔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죠. 먼저 무기를 잘 쥐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손등과 팔뚝을 들을 수 있는 가옷을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팔뚝 가옷은 양쪽이 비대칭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가봇 형태에 맞춰서 잘 다듬어주고, 왼팔 같은 경우는 그냥 클레이로만 만들지만 오른팔은 다채로운 느낌을 위해 진짜 사슬을 씁니다. 이건 악세사리용 체인인데 크기도 적당해서 한5천원 정도 주고 써봤습니다. 이걸 팔뚝에 감은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면 되는데 어, 이게 얼마나 고강도인지 집에서 제일 짱짱한 리퍼로 잘안 잘리는 거 있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걸 공에 쓰실 거라면 좀 연한 거 사서 쓰세요 자 이제 모델링 마무리입니다 여태까지 만들것 중에 금속으로 된 것들은 전부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양쪽 무기, 벨트 버클, 장신구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도색하고 나면 2단계는 끝입니다 와 이번에 아낌없이 부자재를 많이 넣었더니 바이킹 느낌이 제대로네요 그럼 마무리 작업 진행하고 빨리 완성품을 보러 가볼까요? 마무리 작업이라고 해봤자 사실 크게 별거 없어요. 바닥판이 스티로폼에 회로가 허히 드러나니까 이걸 가려주기 위해 3D펜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로 클레이를 덮어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의 시그니처 마크만 찍어주면 크레토스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그리스의 학살자 크레토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가오보워 시리즈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크레토스는 분명 매력적인 캐릭터죠 분노와 증오에 찬 과거를 지나서 자신의 악한 감정을 극복해 진정한 남자가 된 그런 캐릭터죠 나중에 나올 후속작에서는 어떤 사건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지 특히나 기대가 된 바입니다 이번 작품은 처음으로 구독자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 나름 재료에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덕분에 그만큼 퀄리티가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여튼 이렇게 신중을 기울여 만든 피규어는 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2만 명, 3만 명 찍을 때마다 또 이런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 특성상 지금 한 분밖에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작품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